그래서 그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뭐 아크로스, 뭐안 와요 저그뭐 아픈 아픈디언은 뭐라고 생하니까 다른 자녀를 없이도 여기 있는 안하고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이쪽에 그 풀어야죠 아 저기 써간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세구가 세구가 자금만 해가지고 와서 한번더 있어요 아이고 그럴거야 이원들이 뭐 많이 놓으니까 하자마자 그냥 아, 고생했어요 네, 그 하얀 흙판은 안보이던데 저저보드판은 다른데 안쓰면은 다른데 하다가 저, 흙판은 그런데 거기 그 테이블 이동식 테이블은 그런데 청구나 어디 보관한 데가 없어서 보관하는데 조금 여다섯명면은 좁을 거라. 그냥 하무리 그 소리가 좁공간에서 왕왕 왕진해. 아무튼 뭐, 흠흠 따라서 해야지. <목소리도> 뭐 자기 아는 뭐 여자분 하나 추천한다고 뭐 그러고, 그러니든, 또, 뭐 어떤 뭐 짓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있었던, 또, 또, 또, 또, 하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있어.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을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투매하는 네, 농협에서 젊은 드 군살이 10kg 이내에, 젊은 군살이 5kg 이내에, 고사리 투매를 한 군농협에서.